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은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교육 트렌드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연필과 아이콘 이렇게 연필 모양의 인포그래픽 그림과 아이콘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여기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를 잡았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았을 때 떠오르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연필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연필을 쓰지는 않지만 연필이라는 의미가 뭔가 좀 교육을 받는다? 뭐 공부를 한다? 라고 하는 느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연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도형으로 연필을 만들 거예요. 자,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일단 가장 먼저 이등변 삼각형을 선택한 뒤에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게 바로 연필 심이 될 거고요 여기 살짝 아래쪽에 동그랗게 나오면 좋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원 도형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두 개의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약간 흑연의 색깔과 비슷한 이런 색깔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뭔가 좀 연필 같죠? 그리고 이제 아, 아래쪽으로 이제 나무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등면 삼각형을 선택해주시고 똑같이 하나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각도를 맞춰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연필 나무 모양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선없음 색상을 여기에 있는 주황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게 꼭 나무색 같이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도형을 또 집어 넣을게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래쪽으로 길게 넣어 줄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노란 점을 선택하셔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끝이 동그래져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이것을 위쪽에 살짝 겹쳐 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만 더 그려줄게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복사.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서 일단 똑같은 대칭의 세 개의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에 이것만 살짝만 위쪽으로 그리고 이세 개의 도형이 지금 여기 삼각형보다 삐져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줄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그룹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작게 해 주실 수 있는데요 그룹화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G를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단축키 컨트롤 G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묶였고 이렇게 작게만 만들어주면 시 끝나는 거죠 굉장히 쉽죠? 이후에는 색상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중간에 있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선 없음 색상은 좀 어두운 회색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선 없음 좀더 밝은 회색으로 연필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떤가요? 연필 모양 확실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것을 이제 전체 다 선택하셔서 그룹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삽입 도형 네모 상자를 선택해 주신 뒤에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신 뒤에 여기에 오른쪽으로 길게 그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 없음 채우기 파란색을 넣어 줬고요 간의 투명도를 10, 15% 정도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 살짝 보일랑말랑하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그리고 안쪽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과 텍스트를 집어넣었는데요 이것을 다 선택하셔서 Ctrl-G 다시 한번 그룹화를 시켜줄 거고요 이후에 여기에 애니메이션 그리고 닦아내기 애니메이션을 넣어줄게요 왜 그런지 이제 곧 아실 거예요 닦아내기 눌러주시고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성되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이후에 이 개체를 아래쪽으로 똑같이 컨트롤 l 프트키 누른 채 복사 복사 복사를 해주신 뒤에 슬라이드 쇼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가 그러면 하나 둘셋네개 애니메이션까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아주 손쉽게 만들어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과 도형의 색상만 바꿔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만들기 쉽지 않나요? 왼쪽에 있는 이런 연필 모양에서부터 하나하나 도형까지 여러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